아, 이거 내가 지금까지 스콜라 해보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이거는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단체로 팩트인 게이 쓰레기 같은 제작진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겜많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! 진짜! 어우 <웃음> 빠르다 야 아이씨 아 으악.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아 진짜 팔도 쏘네 이제 아. 어? 와 나이씨 이럴거면 은안 맞는 각에서 싸우겠다 아 타이밍을 모르겠네 어허 어헛데에에노노노 아아 노돈 두이 아나도 원나도 아니 아니 뭐야? <웃음> 저것도 뭐야?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단체로. 아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데. <웃음> 이 자씨 이자식어 아, 어. <웃음> 진짜. 저 화살쟁이만 없애면은 될것 같다 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람 진짜. 음.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양쪽에 다 있네. 이 쓰레기 같은 제작진들 진짜 <웃음> 양아로아 <No. 웃음> 아. 아. 아 진짜 아 진짜 아 다시 가야 되네 저기 오 흑철도 흑철도가 뭐지 아아 아, 뭐야 쟤는 아니 겁나 뜬금 없네 아니 쟤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너 뭐냐 뭐는 놈이야 오 씨, <웃음> 얘또 뭐야? Oh, hi, 아니, 제발. 하나 올려. 아, 어디... 아. 에휴, 씨. 몇 명, 몇 명이야? 지옥이야, 여기는 와, 진짜. 어떻게든 죽이려고 때려 그냥 덤벼두는구나, 얘들이 그니까, 미로도 대공 있었으면은 다 쓸어버렸을 텐데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진짜. 상실자 쟤는 진짜, 뭐랄까, 눈치가 <웃음> 없다고 해야 되나? 아니,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나한테. 아 뭐야 쟤는 아쟤 뭐야 쟤 <웃음>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하아 아. 아, 아, 아, 아, 왜일까 왜왜왜왜아 아, <웃음> 아,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 드디어 여길 넘었네 아 힘들어. 어? 아 뭐야 보스야? 여, 여기까지 왔는데, 아씨 잠깐 보스였어? 아니 보스였어? 아니 몰랐네. 뭐였지? 아 데미지 입네 내가. <웃음> 와 게임이 정말. <웃음> 와 게임이 정말. 아! 아! 내가 지금까지 스콜라 해보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이거는 팩트인 게 가는 길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그래가지 사람들이 많겜많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상 아니 힘들게 보스까지 갔는데 보스에서 죽어버리면 이 과정을 또 밟아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팀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압니까? 와 진짜 그리고 활쏘는 애들 특징 중에 뭐냐면은 멀리 있을 땐잘안 쏟아 가까이 있으면 엄청 빨라요 이유는 모르겠어 <웃음> 그냥 멀리 있으면은 의외로 느린데 가까이 올수록 애가 뭔가 공속이 빨라지나봐 바로 들어가볼까? 될까 바로? 한번 피하고 한번 들어가보자 오 된다 아씨 <웃음> 된다 차라리 이게 나아 음 안돼 안돼 와 진짜 돌아가서 상자 먹자고? 아 싫습니다 핫도불 찾아 핫도불 일단 핫도불 찾아 오 저기 있다 걱정거리 하나 더 갔군 어 뭐야? 버테시계 돌아왔구나. <웃음> 진짜. 너는 밖에 만은 소감은 어떤가요? <웃음> 절대로 하지 마 이거. 보라가 어? <웃음> 여기 빛은 없어. 실례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와저쓰리 같은 뭐야? 그냥 간 거야? 에. <웃음> <웃음> <진짜. 웃음> 네. <웃음> 아! 아! 아! 아 뭐야 이거 <웃음> 이렇게 뭐하는거 이야 <웃음> 아! 씨! 아! 아! 악랄하다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다 어! 그래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<웃음> 어디가 어디까지 아이씨! 어! 내려간다 아! <웃음> 씨! 아! 그런 거냐? 아! 씨! 아, 아니 뭐야? <웃음> 아, 아, 음... 왜 나타났을까? 왜, 왜 굳이, 왜... 총알같이 띕시다. 안돼, 제발... 아! 아연히 내게 오나 봐 아니 안 돼, 안 돼, 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아 너는 어디든 존재하는구나 이쓰레기은은아 같은... 아까 거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어 제가 왜이걸이가다합니까 <웃음> 왜? 내가 왜? 내가 왜이걸왜이따이 게임에 왜거이다를거이다이필요성이 노가다를... 노가다 있나 이거 더 하고 싶지 않은 거더하더하지않지않은무요 무슨 냄새는 나는 지않지않 <웃음> 뭐 튀어나오나? 아! 한점구대기야 진짜 아! 하하하 <웃음> 이히 쉬운데? 무슨 게임 안 시켰으면 좋겠냐고요? 이미 했던 게임을 또다시 하라는 건좀선 넘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닥소 1이나 2를 다시 하라는 거는 뭐 어쩌라는 거야? <웃음> 유튜브 각도 안 나오는데 아 이미 유튜브 나왔으면 뭐 됐지 두번 두번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